지난 밤사이 11호 태풍 흰남노의 직접 영향권에서 매우 강한 비바람이 몰아쳤던 한국에 9월 6일 오후 3시 현재는 태풍이 지난 뒤이 비바람이 약해지면서 태풍 특보는 해제되었습니다. 하지만 9월 중순에는 11호 태풍 흰남노에 이어서 제12호 예비 태풍 무이파와 1 3호 예비태풍 무르복이 될 열대요란 91W와 와2 w 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으므로 계속하여 12호 태풍 무이파와 13호 태풍 무르복의 동향을 예의주시하여야 하겠습니다. 9월 6일 오후 3시 현재 이 상황 하에서는 12호 태풍 무0파와 13호 태풍 무르복은 11호 태풍 신남노의 태풍의 길을 따라서 한반도로 올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현재 11호 태풍 신남노로 인하여 태풍의 길이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미해군 합동태풍경보센터 JTWC에서는 91호 열대요란에 대하여 주황색 마커를 붙였으며 이 뜻은 24시간 이내에 열대저압부가 될 확률이 중간 수준으로 이제 곧 태풍의 발생이 될 것은 시간 문제로 보는 것이고 92호 열대요란에 대하여는 노란색 마커즉 24시간 이내에 열대저압부가 될 확률이 낮다고 표시하면서 공식 감시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곧 12호 태풍 무이파가 될 것으로 보이는 11호 태풍 신남로가 발생하였던 북서태평양 인근 구역에서 발생한 새로운 열대열한 91w로 인하여 12도 태풍 신남로에 이은 또 다른 대형 태풍이 한반도로 몰려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10호 태풍 도각개가 8월 22일 낮 12시에 일본 도쿄 남동쪽 약 1690km 부근 해상에서 발생해 일본 열도로 북상을 하였기에 12호 태풍 무이파는 11호 태풍 신남로의 태풍의 길과 10호 태풍 독카케의 태풍의 길 중에서 한 곳으로 치고 들어올 확률이 높기 때문이며 한국 아니면 일본 두곳 중에 한 곳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2호 태풍 무이파는 마카오에서 제출한 이름으로 매화를 의미합니다. 한편 92호 열대요란 즉 13호 태풍 무르복이 될 것으로 보이는 13호 태풍은 말레이시아에서 제출한 태풍의 이름으로 전박이 목을 가진 비둘기의 일종입니다. 물론 이 12호 태풍 무이파와 13호 태풍 무르복이 한국으로 향할지 안면 일본으로 향할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직전의 태풍이 11호 태풍 신남로였고 한국 남해안을 강타하였기 때문에 한반도로 올 확률이 조금 더클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미 해군 합동태풍경보센터 JTWC에서는 91호 열대열란에 대하여는 소멸하지 않고 열대저압부로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2호 태풍 무이파가 될 것이 확실시되는 91호 열대우라는 현재 일본 도쿄 하네다 국제공항에서 남쪽으로 약 1240km가량 떨어진 해상에서 중심기압 16헥토파스칼, 0 중심 최대 풍속은 시속 약 28km 15노트 수준의 저기압으로 발달 중입니다. 지난 9월 4일 오전 9시 무렵에 발생하였던 91호 열대요란는 당초 열대요란 번호가 붙기 전에는 몬순골의 형태에 가까운 소용돌이였었으나 이후 이 순환장의 범위가 점차 좁혀지면서 열대요란 번호가 붙고 발생 하루를 조금 넘긴 15시 기준으로 미 해군 합동태풍경보센터 JTWC의 추적 마크가 붙게 되었습니다. 한반도에는 매우 안 좋은 소식이 될 확률이 있어 보입니다. 한편 미국기상청 GFS의 슈퍼컴퓨터 시뮬레이션을 보면 91호 열대요라는 곧 12호 태풍 무입파로 발달하여 서 안타깝게도 11호 태풍 신남로의 태풍의 길을 따라서 서쪽으로 이동을 한 후에 일본의 남부 혹은 한국의 남해안을 강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13호 태풍 무르봉 역시 뒤이어서 발생하여 일본 도쿄 인근 해역을 돌아서 태평양 먼 바다로 빠져나갈 것 같습니다. 12호 태풍 무이파가 한국에 직접 영향을 주게 되는 시점은 9월 18일에서 19일에 될 것으로 보여지지만 태풍의 상황은 시시각각으로 바뀜으로 계속하여 모니터링을 해야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